날씨 좋고 도도다의 아침 식사 자리 기가 막히죠 매일 아침 여기서 밥을 먹죠 여기서 이렇게 세상 행복하지 요것도 크면은 기억할라나 샤란 샤란 샤란 샤란 샤란 샤란 어왜 우리는 아침밥을 저기서 먹는 거 아니면 저기서?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있지 뭐. Good morning. g 오늘의 아침은 뭐예요? 콩나물 밥이에요. 콩나물! 계란 깍기 우, 현이 밥 그대로 내야지. 어? 뭐했어요밥 먹고. 어? 먹고, 있 이만 어 먹고 있었어? 봐봐, 살이 이은 이만큼파 놓고 있잖아. 많이 서서. 이거 먹어. 그 맞아요? 근데. 눈빛 어, 빨아 그때? 눈빛 레이저 나오겠다. 어, 근데 어 봤어. 김도현 네. 씨 눈빛을 레이저 나오겠어요. 자, 먹는 거 보여 줘요. 어떻게 먹는 건가? 이렇게 먹는 거다. 콩나물 밥 먹고 콩나물하고 우적 우적 우적. 와. 멋안있네 <웃음> 웃어! 웃어! 응. 어이, 어,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웃으 <웃음> 그랬는데 어, 다 웃었는데 아, 아깝네 아아 까워요 털이 말라고! 어 터졌어요 하지말라고 콩나물 입에 물고 타지말라고 터졌어 와나그성격참웃기죠 응? 어? 아주 웃겨요 어떻게 생각해? 에? 어떻게 생각해요? 고쳐야돼 왜 고쳐야돼? 맨날 짜증 맨날 짜증내 우리 현이 맨날 짜증냈어요어 맞아요? 왜 짜증내요 그러면? 형아 때문에 형아 때문에? 형아하면서 네. 짜증 네. 맞아요? 네. 저는 아무도 아빠 까딱까딱 하라고 그랬어 맞아요? 형아 때문에 짜증낼 때도 있어 형아 때문에 짜증내요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면은 현이가 마음 아파요 짜증나잖아 우리 기운, 기제 기운, 기운, 기운, 기운, 기운, 걸그 기운, 기운, 기운, 기기분 좋은 날. 운 기운, 기운, 날? 기운, 기운, 날. 운 기운, 기 날!!!! 기 기운, 기운, 기운, 기운, 이뭐 기운, 기운, 기운, 모모아다 응. <웃음> 먹어, 다 먹었다. 우엄마뭐얘기